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효과음이라든지 배경음악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을 저작권 걱정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사이트도 있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을 실행했고요 오늘 효과음 사이트 두 곳과 배경음악 사이트 두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효과음 사이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요 영어로 t a c T v 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프리사운드 이펙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클릭해서 나오면 이렇게 창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 라이선스를 한번 읽어보시고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사이드바 쪽에 보시면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여기 인터페이스나 여러 가지 잡단 요두 개가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음이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여기 옆에 글씨에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선이 생기면서 클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여기서 다시 오른쪽에 점 3개 딸깍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다운이 됐습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폴더 열기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창에 프리사운드 이펙트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사운드 이펙트가 나옵니다. 밑에 쭉 내려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주소랑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효과들이 있는데 Add t h c a t 되어있는 것들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무료 음향 효과 나와있죠? 이 부분에서만 사용하셔야 무료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네온사인 효과음으로 좋겠죠?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받을 때 MP3가 있고 WAV가 있는데 둘다 받아도 상관없지만 WAV가 조금 더 음실이 좋고 MP3는 조금 압축돼서 조금 깨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WAV로 추천을 드리는데 용량이 조금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금방 또 받아집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또 폴더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엄청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효과음 사이트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배경음악 사이트 두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음악 사이트는 벤사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역시나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벤사운드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은 여기 제일 위에 보이시죠? 요거를 딱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음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음악들은 카테고리별로 직관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게 많이 듣는 음악들이죠? 느낌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출처를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효과음과 다르게 배경음악부터는 출처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남기시든지 혹은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주소창에 이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주소와 요 주소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처를 넣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보이시죠? 이렇게 다운로드하면 바로 다운이 됩니다. 자, 열기에서 재생해보면 이렇게 엄청 쉽죠? 첫 번째 배경음악 사이트였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튜브에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무료 음악 최필보곡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배경음악들이 있습니다 한국 작곡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마음에 든다고 싶으시면 더보기란 클릭해서 여기 음원 다운로드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블클릭, 딸깍 해서 이렇게 음악을 한번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딸깍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폴더 에기에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도복이란 보시면 출처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효과음 사이트 두 곳과 배경음악 사이트 두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